돌아왔었는데 그걸 음. 떠나서 되게 <웃음> 예쁘고, 너무 음, 건강하고, 칙칙한 그러니까, 되게... 느낌의 걸그룹이 탄생을 했다는. 우리도 되게 기대를 아, 하고 그날 갔는데, 음. 음. 이렇게 대피하세요 하면서, 우리 음. 위로 그 음. 멤버들이 아, 이렇게 막 찬미하는 모습, 어, 나가면서, 어, 음. 이러고 되게 봤는데 너무 예뻐. 어. <웃음> <웃음> 잠깐 봤는데도. <웃음> 그러니까 그날이 딱 6시에 음. 앨범이 나오고 맞아 어. 근데 뮤직비디오는 음. 자정이 나서 이미 달도록 붙인 달도로 고 음원도 막 듣고 음. 그리고 8시? 약간 그러니까 좀 시간차가 있게 이제 무대, 이제 남은 건 무대다 음. 그러니까으로 네. 무대를 보는구나 생각했는데 아쉬웠지 너무 아쉬웠어 음. 음. 워낙 콘텐츠가 많아서 무대에 대한 기대감도 음. 되게 높았는데 음. 되게 잘할 거다, 잘하는 친구들이구나를 음. 알아서 근데 음. 아니나 다를까 나는 어, 요즘 거의 그 위클리 무대 보는 재미로 <웃음> 너무 잘하는 <잘한> 거. <거야. 웃음> 이런 책상 놓고. 근데 난 너무 재밌는 게그외로민 하고 시작할때 <웃음> 이제 그 지한님이 <웃음> 그돌구를한번 때면 지금 <웃음> <웃음> 그걸 하는 동안 각자 다 연기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교실 안에 가위바위보. 이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했다가 혼자 혼자 막 이러고. <웃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웃음> 어, <잘해. 웃음> 하는 동안 이게 약간 세트처럼 어. 보통 뮤지컬처럼 뭐 페이스캠이나 이런 1인 직캠을 보면 어. 되게 앞에서 멤버가 퍼펙 하는 동안 이 친구는 계속 뭔가의 영향을 폭탄한 표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어. 너무 그렇죠. 잘해서 음. 나는 무대가 그러니까 그룹이 무대를 하는 거에 음. 제일, 제일. 그러니까 그 그룹이라면 혼자 하는 거랑 달라야 되니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다 똑같은 <웃음> 동작이나 이런 거를 여러 시 하는 것보다 음. 이렇게 각자 각자 역할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그룹의 묘미지.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무대를 기대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인 그룹을 몇번 경매 하긴 했지만 신인 음. 그룹의 타이틀곡도 음. 거의 처음인 셈이라서 음. 걸그룹의 음. 데뷔, 음. 데뷔 타이틀은 음. 처음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뭔가 그냥 언제나 나올, 나올 곡을 기대하고 기대,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기다리다가 뭔가 다른 거야. <웃음> 왜 다르지? <웃음> 어, 근데 왜그 전에, 타이틀곡이니까, 티저가 단체, <웃음> 뭐, 개인 나, 티저 엄청 뜨겠는데 <웃음> <깨끗이 끄게 되죠? 웃음> <웃음> 개인 티저 엄청 뜨고, 또 뭐, 컨셉트를고 뭔가 보였는데, 탑! 우리 우리가 처여한 곡이라서. <웃음> 와, 이게 이제 데뷔 타이틀를 하는 게좀 이런 느낌 뭔가 더, 곰마의 마음이 되는 사이즈도 어, 좋어 <웃음> 되게 딸자식을처럼 그만한 딸이지만 안 되지만. <웃음> 그 느낌이 되게 <웃음> 서 아, 나는 리플리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웃음> 그런 콘텐츠가 많이 더라고요 아, 아, 그게 그, 뭐, 컨셉? 뭐, 트레일러 같은 아, 거였나? 아, 아. 거기서 되게 쾌감이 확 있었던 게. 그 드레스 입고, 이제 막차 이런 식하로막 하다가 둡! 그러던지. 그러더니 나중에 그, 그 멤버가 수진, 수진님이 이렇게 하고, 음. 뛰어나는데 음. 되게 좀 쾌감이. 음. 너무 그것도 되게 그룹 정체성? 맞아. 그리고 자주 가다도 그렇고 잘 보여준 것 같아. 맞아. 가다 작업할 때이 인터실 음. 그 캐릭터에 어, 되게 신경을 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그 요즘 걸크러쉬가 워낙 대세이니까좀 음. 그런 강렬한 멋있는 약간 그런 뭐 타입의 음악을 하는 그룹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걸크러쉬의새집형 음. 음. <웃음>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느낌인 것 같은 음. 음. 방향이 이제 나이 대를 보고 잘, 잘 너무 극 맞는.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게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고 어쨌든 되게 고, 뭔가 여고생 여중생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그 내포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있잖아 되게 여기랑 음. <웃음> 청순하고 뭔가 보호해줘야 될것 같은 음. 그런 기준에는 뭔가 미디어에 비친 여자 청소년의 모습이 음. 그런 <웃음> 고등학생 시절에 지나봐서 알지만 그나이대 여자들만 별로 이렇게 예쁘고 청순하고 그렇지 않잖아 되게 너무 <웃음> 그 노래 그대로 찾아라 <웃음> 맞아 그넘치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체 못하는 그래서 약간 그런 되게 <웃음> <웃음> 천동지적인 <웃음> 힘이 세고 에너지가 많은 음, 그런 애를 고 <웃음> 이거 TMI인데 우리보다 <웃음> 우리 난 여고였는데 음. 근처에 남고보다 우리가 급식 더 많이 먹는 그런 식다 큰데도 급식하는 거, <웃음> <그렇게> <웃음> <데도> 거. <웃음> 그래 <웃음> 응, 그래 이거 시식을 그래 이거 신이 신이 아, 그것이 진짜 이 케이 여고생이다 맞아 <웃음> 그런 거를 사말잘 먹고 싶고 장사에 그리고 음. 곡을 우리 처음에 받고 작업할 때이 음. 그 음. 그 음. 음. 이건 노래 워낙 또 되게 정신없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이를 가사로 잘짚어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되게 정신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그런 구간을 어떻게 더 임팩트 있는 데는 임팩트 있는 단어를 넣어주고 반복할 때는 반복을 해주고, 음, 그러니까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장점화시키려고 신경을 썼던 것도 같아 이게 곡도 그렇고 그룹의 아이덴티티도 곡장 연결이 되는 곡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곡을 받았을 때부터 이 곡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음. 이 멜로디를 어떻게 가사로 더 매력을 더 발가시켜줄 수 있을지 음. 생각을 어요 나는 이러면서 티저 빈틈이 난 처음에 한번 뜨면 쏘고, 음, <웃음> 리 나는 편이 들어가 났을 때 이제 막 트위터에서 <웃음> 트위터, 트위터 뭐 뭐용 아이돌이 나왔던가? 어, 트위터를 하여튼 겨냥을 음, 아이돌이 나왔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맞든 <웃음> <웃음> 트위터를 생각하면서 누가 뭐 이제 아무래도 그 뭔가 케이팝 팬들의 반응을 보려면 아, 빠르기 때문에 <웃음> <저> 트위터 어, <웃음> 워낙 많이 하는 어, 편이다 보니까 이제 어, 뭐, 트위터에서 출발한 <웃음> 것이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이제 심민이어져 <웃음> 그리고 왠지 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마음이 내가 다 그러니까 더잘 됐으면 좋겠고 아, 더내 새끼가 고 아, 아. 팔이 잡고 아, 그는고 지금 너무 기세가 어. 되게 좋아가지고이래도 어. 되게 기 맞아 음, 맞아 그래도 그렇게 찾아보고 <웃음> 어, <웃음> 영상을 보고 직캠을 고 우리랑 더 오래 <웃음> 오래 다닐 수못 있으면 못잘 되고 같이 <웃음> 같이 잘 지낼 다음 주